박주민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예, 박주민입니다 예. 군대 다시 가세요? 예. <웃음> 입대 다시 하시냐고. 머리수도 없는 사람은 짧은 게 좋습니다. <웃음> 오늘은 공수처법안 얘기 만 온포인트 딱 찍어서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돼가는지. 지금 <웃음>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이 총 3개 잖아요 선거법, 건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그다음에 공수소설지 법안입니다 10월 한 28일 정도면 본회의에 이제 올라가서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거법과 같이 표결하기로 예전에 합의를 하고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은야 사계특위법 먼저 통과되면 선거법때 더불어민주당 협조 안 해줄 거 아니냐 못 믿어서 그런 건데 그렇지만 지금 워낙 검찰개혁의 요구가 크고 또 공수처 관련된 것은 국민분들이 많이 원하시고 하니까 굳이 한달 기다려서 할 필요 없이 이거부터 처리를 하자. 선거법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11월 중순 정도부터는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은 지금부터 같이 논의를 해야 돼서 세 가지 법안을 다 논의하되 빨리 합의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서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좀더 순리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셋다 <웃음> 어, 논의조차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할렌만 다음 국회 때 이렇게 <웃음> 얘기하고 있고 <웃음> 다른 정당들은 선거법하고 같이 가거나 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각기 입장이 다 다릅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주말부터는 선거법 논의도 합니다. 같이 다 논의를 하면서 빨리 할수 있는 건좀 빨리 하고 나중에 해야 되는 건좀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공수처법 거고. 논의를 먼저 빨리 시작하자. 네, 그리고 공수처법은 음. 특히 국민들이 많이 원하시고 쟁점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좀 논의를 좀더 속도를 내보자. 10월 말에 공수처법만 단독으로 상정돼서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은? 지금 다른 정당들의 분위기를 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나중에 12월에 한꺼번에 한다는 것도 되게 황당하잖아요. 지금 논의에서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를 보는 게더 맞잖아요. 자자영당은 그런 논의 자체를 다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논의 테이블은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유지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수처 같은 건 다음 국회에 하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논의 테이블에 다 묶어놓고 실질적으로 논의는 계속 미루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다 다 무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 거죠. 그 걱정이 네.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그래서 저희들이 자영당을 항상 그래왔잖아요. 항상 그랬죠. 그래서, <웃음> 그래서 저희 원내대표가 시안을 둘 수밖에 없다. 이 시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적극 해보고 안 되면 자영당을 빼겠다. 다음 당연히.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한당이 계속 논의 테이블을 유지한 채로 발목만 다 잡고. 시간만 줄줄 끌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패스트랙 예.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한이 지나면 다, 다음 방법을 그걸 빨리 해주세요 예. 자영당은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예. 이미 패스트트랙 때부터 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런 60여 명이 검찰에 불려나갈 어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저지시키려고 했던 건데 지금 테이블에 앉는다는 건 자기들 논리도 안 맞고 원래 그럴 생각도 없고 예. 기본적으로 이정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정당인데. 네. 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웃음> 빨리 빼 주세요. 네. 그래도 뭐 그래도 저희들은 어느 정도 시한까지라도 해보자. 시한을 촉박하게. 예. 네, 촉박하게. 5시간 정도라든가 촉박하게. <웃음>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거, 아니, 걱정해 주세요. <웃음> 자유한국당도 자유한국당이지만 다른 정당들도 각 법에 대한 입장이 다 달라요. 입장이 각 다른 정당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해서 끌고 가야 돼요. 꼭 필요한 게 그래서 여의도에서 여의도 앞에 그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이거든요. 이 당이 얘기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얘기하는 걸더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편대 그런 부분에서 걱정도 좀 해주시고 응원도 정치인들은 좀 정치인들은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표가 더 아쉬울 때예요. 표가 이렇게 거대하게 움직이는 걸 네. 보면 다 표로 사람들이. <웃음> 저표들이 나를 뭐라고 하네? 이렇게 들려요. <웃음> 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 네.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음. 그래서 거위도에 모여서 국회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냐 싶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음. 무섭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보면. 그래서 뭐 그런 거좀 해주시고 그런 거 저희, 조금 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웃음> 또 열심히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 가려고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다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어떤 식으로 꼬실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전략이 있다? 네. 네. 전략은 좀 세우고 있어요 조금만 꼬시다가 빨리 버리세요 어차피 네. 판이 깨지면 어, 여당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 소리를 하고 싶어서 막근데 협상 테이블에서 앉지 않았지 않냐그말 들을까 봐 앉아 있는 거거든 음. 거기서 네. 빨리 나가라고 하세요 <웃음> <웃음> 자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군인권센터 네. 여기 계시던데? 네. 내기실에? <웃음> 네곧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짧은 거예요. 예. 네. <웃음> <웃음> 이거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이게 동양대 표창장 100만 배 중요한 100만 배가 뭐야? 100조 배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이 사안을 당해서 어떻게 이 처리해 나갈지 왜 그러니까 중이신지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좀 얘기를 했어요. 특검을 활용할 수도 있고 청문회, 그러니까 국정조사 같은 걸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제 특검의 경우에는, 어, 사실 과반수가 또 필요해요.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려고 래도또 과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바로 특검을 주장하는 게속 시원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청문회 요구를 좀 했어요. 왜 청문회 요구를 좀 했냐면, 작년 11월에 3당 원내대표가 청문회 합의를 이미 했습니다. 아, 이건 관련해서, 예, 네. 개헌 관련된 문건이 작년에 한번 공개됐었어요. 기억 나시죠? 수사를 하다가 조현천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는 바람에 수사가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때 삼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청문회를 하자라고 합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을 명분 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갈수 있고 또 하나는 청문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면 특검을 가동하다 할때좀 쉽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재 국회 내에 윤지영에서는 바로 특검을 던져봤자 1 5 0한표모으기는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 빨리 조선 치러야 돼. 되는 게 없어. 이런 이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구태타 모인데 네. 이거를 어떻게 다루지를 못해. 이 문건이 뭐 허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갑자기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지금 물타기를 하는데 조선일보가 시작했죠. 네. 제가 오늘 불기소 이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거든요 그 불기소 이유서에도 이 문건이 언급돼 있더라고요 확보한거야 이미 불기소 이유서에 이 문건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문건은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고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허위의 문건을 저분이 미치지 않은 이상 만들 수가 없죠 미칠 수는 네. 있어요 <웃음> 그래서 없는 문건을 갑자기 만들어서 뭔가 문제 제기한다 이거는 어... 자한당이 완전 헛다리 싶은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지 일부러 <웃음> 가짜뉴스 망해 태우려고 음, 그렇죠. 헛다리가 어. 아니라니까 헛다리는... 일부러 헛다리를 짚는 거죠. 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작설이 퍼지길 원하는 거죠 음. 네. 그 스텝을 자기들이 밟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웃음> 기회더 하셔야 되겠네 <웃음> 저쪽 상대할 때는 좀야비해 주세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비해지는 걸로 조심하고. <웃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올바르기 때문에 조금만 에이. 야비해져도 되거든요. 네. 저기는 너무 야비하기 때문에 저기는 가짜 술을 막일부러 만들어내려고 지금 열심히 그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데 어, 조금 에이. 헛다리지 그게 생각하지 면 <웃음> 실수 아니야. <웃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야비한 상태로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예, <웃음> 알겠습니다.